보여줄 수 있어요? 네. 네. 이어좀잘 그 걸렸어.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네. 이유는 뭘까요? 어 일단 이렇게 그 긴, 그러니까 요즘에 비하면 되게 긴 경기를 했는데 요 마무리가 승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나오는 만도의 모습과 기쁨의 모습이 겹쳐졌어. 아, 여기 화면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. 아, 네. 10점 만점에 8 8점. 7점에서 8점. 좀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 이 세트가 좀 아쉬워서. 이 세트를 좀잘 해서 좀 힘든 싸움이었어도 이겨서 이대0 했으면 좋은 점수 줄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또 전체 봤을 때 경기 다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7.5점 줄게요. 사실 뭐 골드 사이는 진짜 신경 안 쓰고 있었고 어차피 아 이게 오브젝트를 줘야겠다 생각했을 때 그냥 진짜 무조건 버틴다는 생각으로 게임 했던 것 같아요 시비르는 항상 무난하고 좋은 픽인 것 같은데 요즘 사거리 길고 되게 이동기 없는 챔피언 원거리 챔피언들이 좀 티어가 내려간 느낌이라 더 그런 부분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은데 충분히 상대할 만한 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어첫 경기부터 좀 강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상대가 아프리카가 이번 시즌은 되게 셀 거라고 생각해서 힘든 싸움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겨서 정말 좋고요. <웃음> 끝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. 음, 일단 탑이 잘하고요. 개인 선수는 항상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또 정글 선수가, 드레트 선수가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요즘 또 공격적인 게 대세라 그리고 육칼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를 생각하고 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에이밍 선수도 피지컬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서폿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신인인데 점수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... 메타가 변한만큼 저희도 항상 그 최고의 메타가 뭔지 그 생각하고 있고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번 지난 스프링만큼 엄청 힘들진 않을 것 같고 그때는 이제 결승전을 삼대 형으로 쳤으니까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근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. 새로운 동기부여도 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합니다. 어 우선 결승전을 가는 것 그리고 롤드컵을 꼭 나가는 것이 제 목표예요. 그리고 결승전에서 좋은 폼으로 우승해서 LCK 대표로 꼭 롤드컵 나가는 게제 현실적인 목표입니다.